다는말 이거 허니케이 다시 어 찐한 김장김치랑 같이 먹으면 음, 기가 막히죠 아,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파. 소파. 네. 저희가 조금씩 이 카운트다운하기 전까지 시간을 채우겠다라는 마음에 약간 아무말대잔치로 조금 흘러가고 있는 <웃음> 양상인데요. <웃음> 네 맞습니다. 지금 시청자 이럴 때는 약간 그러니까 청취자 의견 소개하는 게 제일이죠. 봉혜연님께서 네. 진짜 저쪽 다녀왔는데 정말 생방이네요라고. 음, 아직도 아. 혹시 생방이 아닌지 의심하고 계시는 어. 분들 계셔요 아, 근데 나좀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를 게야? 돌렸는데도. 목소리가 네 그렇지. 명이 나오고 저기를 흘렸는데도 어, 어. 네 명이 나오니까 김재용 님이요. 어네분 같은 스튜디오예요? 라고 하시네요. 우린 같은 층에 있죠. 그쵸? 그렇죠. 맞아요. 각자의 스튜디오에 있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어. 레이턴 시가 하나도 없이 감도가 데뷔를... 너무 좋아 깜짝 놀랐어요. 오. 진짜 그러고 보니까 이 시스템 참 좋네요, MBC. 야, MBC 아, 진짜 만나면 좋은 친구네요. 두기는 네. 그... 푸른밤 스튜디오는 제 기억으로 상당히 꽤 이렇게 아늑해가지고 맞아요. 아늑해. 맞아요. 둘이만 있었어도 PD님이 옆에 딱 붙어 계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서로 약간 입김을 어. 나누는 느낌이었거든요. 어. 오. 어, 이제 카운트다운. 그럼 오모 이거 되게 긴장되고 좋다. 지금 59분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아 10초 전부터 우리 소리 지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어, 그렇죠, 우리 빠르게 그렇죠. 한번 덕담을 좀 할까요? 그래요. 먼저 얘기해 주세요. 아 일단 옥상달빛 저보다 DJ 선배님이라서 라디오 DJ로서는 저는 할 말이 없는데 어 뮤지션으로서도 굉장히 부지런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거 이왕이면 23년도에도 더 빛나는 작품 많이 만들어 주시고. 어 다 아무 탈이 없기만을 바라는 게전 최고인 것 같아요 잘하시고 아, 그 옥택연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장봉님은 사실 뭐 올해 너무 멋지게 지냈으니까 내년에도 맞아요. 똑같이 행복하게 지내라 <웃음> 네네 그 바이브를 계속 이어가라 네아 그거면 될것 같네요 우리 네. 이제 13초 12초가 남았습니다 <웃음> 가자 자, 같이 얘기해볼까요? 다 시작 어? 10 어? 9, 6 5, 4, 5 4, 3 3 2, 2. 가좀 뭉클하네요. 좀 어. TV에서도 네. 수많은 연예인분들이 네. 똑같이 카우트단을 하고 있었어요. TV 화면이 저희는 나오거든요. <웃음> 아,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어머 <웃음> 어, 뭐, 우리는 우리한테만 집중하고 있었어. 네. <웃음> 우리도 TV 좀탈거고요 <정연해>. <웃음> 어, 87271님이요. 지금 두개 채널 한꺼번에 주파수 잡아서 틀어놓고 있는데 진짜 신기하네요. <웃음> 맞아요. 모두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십니다. 유민정님도 아. 건강합시다. 네. 코로나야 가라 제발. 그래 진짜 그래. 제발 맞아. 좀 갈아 지긋지긋하자 김현우님도 새해 관광하십시오라고 보내주셨고요 오 우리도 진짜 갈아나? <웃음> 우리 <웃음> 내년에요. 네. 네, 네. 좀 본격적으로 네. 네. 좀 같이 통합으로 해가지고 재밌는 거를 좀 꾸며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캠핑을 가버린다든지. 너무 재밌겠다. 그렇죠? 어, 그거를 그럼 한강에서 좀 할까요? 이게 별밤이랑 그렇죠. 푸른밤이랑 이름이 너무 이게 잘 맞죠. 어, 그런 게 있어. 이어지라고 <웃음> 있는 밤입니다, 우리. 맞아. 아 어, 지금 7179님도요, 대박. 별밤지기와 옥상 달빛의 만남, 별빛 달빛이 찬란한 밤이네요. 헉? 모두 모두 사랑스러운 DJ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저도 그래서. 있어요. 아 어? 맞아요. <웃음> 우리 노중은 작가님 사랑스러운 노중은 작가님입니다. 예, 예. 혹시 별밤에는 뭐 여행이나 음식 코너는 지금 없습니까? 아 어떻게 한번 특별 게스트로 한번 넘어와서 음. 한번 시간 보내주실 수 있나요? 고정. 고정 야, 아니 그럼... 고정을 <웃음> 아니 정 얘기한다고?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웃음> 야, <웃음>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뭐, 진보적이시네요. 네. 너무, 안 이건 돼요. 너무 심하게 진보적인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같은 요일에 하죠. <웃음> 맘 아, 나가는거죠. 아, 그래. 30분씩 왔다갔다 하세요. 그래요. 너무 웃기다. 그리고 오찬갈빛 별밤 고정게스트하고 저도 이제 <웃음> 푸른밤 고정게스트하고 그래 <웃음> 우리 MBC 마음대로 다 하자. 야, 이런 멀쩡할 수가 없는데요. 맞아요. 경에서 많이 뭐라고 할것 같긴 하지만. 어. 비벼져 역시, 버리는 네네. 거죠 그냥. 네. 아, 네.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 와. 너무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이제 이렇게 방송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네요. 우리 사실 이 채로 같이 크로징을 야, 이런 날은 없었는데 진짜 그러게요. 하라고 요 어, 근데 잠시만요. 김재영 님께서 우리 노작가님에 대한 제보를 해 주셨는데요. 네네. 음. 방송마다 고정하시려고 한다고. 아, 네. 진짜 엄청 네. 어, 야망이 있으신 분이. 음. 와, 소개해 아, 주세요.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예. 노주원의 여행의 맛이라고요. MBC퓨전 FM 매주 토요일 6시 5분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말고 아, 갑자기 네? 이렇게 방송톤으로 말씀하신데 <웃음> 옆에서 너무 <웃음> 소름이 돋시지 <도시죠>? 모르겠어요 진짜. <웃음> 소름이 돋아서 방송을 할 수가 없어 팔사2 <웃음> 0님이요 올해도 끝까지 진짜 많이 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른밤 모두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도 기대하며 아유 네, 감사합니다 진혜미님 푸른밤 가족들 수고했어요 올해도 또 올게요 내년에도 음, 라고 하셨습니다 음, 음. 별감도 읽어주세요 네, 어, 천희자님께서 2022년은 몇년 동안 라디오를 끊었 다가 다시 라디오를 듣게 된 해였습니다. 저... 라디오 듣기 참 잘한 것 같아요. 하시셨어요. 아, 아 감동. 아 음. 둘이 이제 슬슬 같이 뭐 안녕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음. 그 이제 어. 아 끝곡을 들어야 되는데 어. 그거는 별밤에서 아마 어 거겠죠. 우리가 정했군요. 네네. 음. 야 좋다. 야 2023년에. 마지막 첫 곡이 네요첫 곡이네요 첫곡 어, 맞아요 아, 끝 곡이자 첫 곡이네 그래 그러네. 지금 끝 곡을 틀려면은 우리가 한 1분 정도는 더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저 사연 하나 더 소개할게요 어, 그럼요. 네. 오유비님이 2023년 고3 되는 부엉이에요 새해 첫날을 별밤에서 함께 보내게 되어서 기뻐요 23년은 열심히 해서 꼭 원하는 대학 가고 싶네요 대장부엉의 응원이 필요해요 아 저의 응원 플러스 옥달의 응원 그리고 우리 노 작가님 응원까지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웃음> 어, 김현수님은 MBC 야망의 아들 노중훈 작가님 잘 되길 <웃음> 야망의 아들. 굉장히 담백하게 잘 되길.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아 근데 마지막에 진짜 갑자기 그 프로 방송인 톤으로 바뀌시는 거 정말 인상 깊었고. 별밤 스타일이신 것 같네요. 야망분들이 아. 많거든요 이쪽이. 아 별밤이 또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저희 욕망 덩어리들이 좀 많아요. 티키타카가 아. 잘될것 같아요 왠지. 가세요. 갔다 오세요 한번. 그래요. 사실하고. 언제부시 가세요. 다녀오겠습니다. 네네. 그럼 네. 저희 별밤의 커피 드립백 같은 존재인 건 아니죠? 네. 그냥 허리하고 <웃음> <웃음> <웃음> 아. 싶은 아. 그런 존재. 아. <웃음> 아니, 아, 그런 걸 아, 저희한테 <웃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니, 절대 제일 소중하다. 괜찮아. 너무 소중하고요. 유통기한 되면 괜찮대, 괜찮대. 언제까지 허리 케이크 받으러 가겠습니다 <웃음> 자, 저희 그러면 루시의 개화를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네. 별이 빛나는 푸른 밤에를 좀 맞춰볼까 하는데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부터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좋아요. 자, 수고했어 오늘도 또와 내일도 <웃음>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 안녕.